너야벌라 누구야? 어우, 나 힘들어. 짜잔. 저도 아직 마무리가 허술한 건가요? 아, 아, 아누나라 조심해. 미안해요, 다치마씨. 당신은 제가 하도록 하죠. 바다에만요. 어? 아, 자. 홍보입니다 어 잠깐만 왜피 피 1이요? 잠깐만요? 왜피 1이죠? 아하 불필 됐다 <웃음> 반전 아니 아니 아니 그것까는 아니에요. 매직커키공격을안 <웃음> <웃음> 받는다. 약해 느려. <웃음> 야래야래, 너무 약하잖아? 사스가 잡고 <목소리> 후후 사스가 느려 착착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어라?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와다노라 다치마시 괜찮으세요? 됐으니까 빨리 공주님에게 띠용. 내 피가 1이었는데 스킬로 부피를 만들는다. 아, 하지만 다치면 시 상처가 부 부탁이야. 빨리 가서 녀석들을 막아줘. 아, 네. 하스급 스킬 스킬 아. 아군 전체 체력 150 회복. 크으, 이거, 이거로 스킬러도, 스킬빨도 좋죠. 아이템도 강한 거 꼈으니까. 어찌 된 일인가? 모두 당해버린 건가? 어째서, 어째서냐? 설, 설마? 고, 공주님? 공중이, 안 됩니다. 공중이? 띠용? <웃음> 길막지 마, 이 토끼들아. 토끼구이 만들어 먹기 전에 길막하지 마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대 됐다니까 만약에 오면 내가 죽일거야 그것보다 드디어 도착했어 다음에 저걸 여기면 하면 돼무사자 오미궁주 이거 끼는거지? 서어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쪽에서 열거야? 이런거 간단히 풀수 있으니까 자단념하시지 오미궁주 오늘이야 말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렇게는 못해요. 아? <웃음> 내가 죽겠어. 내가 죽어 목소리. 어머 벌써 었니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주세요. 나가야 할건 너야. 방해하지 말아줄래? 싫어요. 건치님께 손가락 하나 못대요. 침묵. 아 진짜 짜증나. 방해하지 말라고 어? 어?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면 일단 너부터 죽여 죽겠어 각오하시지 <웃음> 어. 하하다 안 통해? 안 통한다고? 그럼 매직어해 폭. 너가 세냐, 내가 세냐. 오냐, 너가 죽냐, 나가 죽냐. 한번 해보자. 너무 약하잖아. 공주짜식 약해. 야래야래. 너무 약하잖아. 느려. 그거 알아? 네가 그거 쓰면 난 피보! 안녕, 풀피드에 간다 안녕 폭발 끝났다, 자시아막치지 <웃음>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어, 어라라? 어, 어쩌지. 응. 공주여 돌아왔던단다. 아버지가 왔다. 미안하구나. 여기 오해 오는 건좀 오랜만이니까. 어찌되면 산책이 더멀 일찍 해버려서. 그런데 너무 넓어가지고 얘가되버렸구나 아하.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다 끝났니? 응. 공주여 무슨 일 있었나? 으흥아 <웃음> 아니 저저 저, 저기요 으흥흥 <웃음> 내놈내 딸에게 성처를 입혔구나 내놈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 한다 어어어어어어 저기요. 그거 절대로 용서 못해 자 잠깐만요 이야기를 가아 왔다찡 <웃음> 원래 이거 마법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왔다찡 기다렸지? 애들아 정말 <웃음> 마들 꽤나 끈지겨서 우리들은 어떻게 상대했지만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쪽으로 왔어 응 내가 한번였다면큰 그 녀석들 고깃돌이 면들어버렸어 응? 그어어야철고 빼.. 뭔가 돈이 빼겨졌는데? 머리가 참깊 푸시시시 할것 같은데? 진짜 하심.. 진짜 함.. 아까도 하쟈니 어.. 무서워.. 아까 스키 때푸시시 하던데 연기 나오면응 맞아 이제 어쩌지? 으앙.. <웃음> 예이! 다들 아빠한테 죽어버려라! 저 망할 컴에게 기울이고 있어 그워... 어? 액아 어, 아빠? 배야? 미, 미안하다 천지가... 뭐? 산책의 에너지 너무 많이 써버릴 것 같아 미안! 아 어. <웃음> 침묵 <웃음> <웃음> 안심해 <웃음> 부 메모카 아니 그치도 진짜 천지가 들어줬다 진짜 <웃음> 기계라는거야 부흑 <웃음> 잠깐 아빠는 왜 항상 중예때에 그러는거야 정말 믿을 수 없어 <웃음> 미안하다 아.. 배아가엽게도 자! 그럼 이럴걸로 승니 저희들에게 승사되는 거네? 됐어.. <웃음> 됐어.. 이제 됐다고.. 전부 내가 죽여버릴 거야.. 크아 어..어라..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왜못갔 때문이야.. 애, 나야.. 진짜 나 위험한 거야? 하고 하라고 바다에만요. 아? 저 잠깐 와다찍 제보다 없어 잡방 없어. 마당을 날벼라. 에코상 그거 잘 기억해놔요 후카. 공주님 제발 진정하세요. 싫어. 아! 아 여기 끝났네. 다들 죽여버려. 죽어버려네. 잠깐. 이소. 어. 오! 이제! 오, 말한다! 이제 그만! 난 여기 있어! 오미가 말한다! 드디어 만났네! 오미 경주! 에이 거짓말! 말하는 거 처음 봤어! 나도! 경, <웃음> 주님 오늘이만서 오늘이만 얼어 죽여주겠어! 그렇게 화내지 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시끄러! 왜안내는 거야? 너가 싫어, 참을 수 없어. 너무 얄밉다고. 난너 싫어하지 않아. 뭐? 무슨 소리야, 너 바보야? 난 아무것도 안 해. 하지 마. 쳐다보지 마. 뭔데 진짜 이치에 너가 어머오 웃고 앉는거 봐아 <웃음> 감동적이야 미안해 사짱 내 잘못이야 어 뭐야 그어안지만 사짱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미안해 아 얘가 안 가. 미안해. 그니까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요, 내가 기억 난긴 한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섬이 공주가 이제 그거를 사과나 뭐 해야 했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외에 상처가 있던 거지. 조사증은 팝파보 미안해. 이게 서로 친했는데, 뭔가 이유가 틀어져갖고, 이렇게 된 거야. 돼버린 거예요. 우와, 미안, 미안해. 아와 미안해. 제발 이상해. 우와, 진짜 미안해. 울지 마. <웃음> 자, 자. 나 그니까 이..보면은 약간 이제 문..나오긴 할것 같은데 뭐야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해결한 걸까? 아미안미안해나오미저한테시어지 해버렸어 나 바보잉 해건건종님 <웃음> 공주..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웃음> 그러게 말이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해서 저쪽이 나쁜 거잖아.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나라 엉망지창고 만들었는데 당연히 용서 못하지. 승민이 어서 세요그 같아? 에디포서 마라들, 메우카가 대신해주는 거 지금. <웃음> 우리도 나라 엉망지창고 만들었는데 당연히 용서 못하지. 메모카 정당히 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저 공주, 우유공주도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네네네네 너무 넘 공주님에게 무례한 모랜껏 그, 내가 에너지가 남아있었다면 음, 이상한 아치지 어? 오, 지력으로, 자력으로 충족하고 있었군 와, 뭐든지 어. 가능하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오, 불쌍해도 공주 울지 말거라 잠깐, 그녀 얘기도 들어줘야지 사장 응? 너는 왜 화가 났던 거야? 왜냐니 오미, 어미, 오미짱이 시원 짓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뗀거 알고 있어 정말로 미안해 응? 응? 시, 10만 7다고 응, 예상편지 보냈잖아 응? 뭐, 어, 뭐야? 응? 응? 사장 응? 나 편지 같은 거 보낸 적 없어 에? 그, 그런 봉보기로 우리나라 병사를 죽인 건? 아니? 우리가 공격걸 가한 적한 번도 없어 에헥? 것보다 그쪽 우리 애기 병사 잔뜩 보냈잖아 엥? 우리들 여기 오는.. 여기는 오늘 처음 온 건데? 뭐? 나는 전에 왔었지만 아마 전에 쯤에 왔었나? 아 어떻게 된 거지? 페야. 최근에 병사 수십마리가 해방물명이 된 것.. 그것은.. 어 뭐야.. 어떻게 된거? 공중이? <웃음>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아니.. 응? 어머.. 뭐야 뭐야 와 진짜 늦었는데 너희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잠깐 이상한 놈 찾아가지고.. 응? 것보다.. 무슨 일이야? <웃음> 아! 하이드 참이었어 에? 진짜? 어머, 그거 잘 되네요? 응? 아, 잘된거 아니야? 어, 嗯, 음. 와, 너, 너 알아? 바다 찜왜 그래? 바다 놓아라? 응? 응? 마법이 풀릴건가? 어, 어째서 어꼬 큰이사 서둘러 해상 올라가야 모두 젤수다젤수다저수라네 젤스, 진짜로? 잘쓰요 그렇다 왜냐면 여기는 그나마 스몰보셔요 마법없시는 근데 와다노와라는 이미 반은 그거잖아 반은 바닷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쉴수 있다 저 녀석들 도대체 뭐였던거야? 모르겠어 어? 그어었지 괜찮아? 어? 나너 바로 무슨 일이야? 뭐냐, <웃음> 뭐냐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와, 어? 방금 그건. 설마. 네, 이제부터 메인 DC 메인 갑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응? 받아 놓아라. 잠깐 기다려. 예어스 yes. 메인. 스토리 본거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처음 왔다잖아. 그 텀, 이제 메인은? 아까부터 잘 지켜보라 했잖아. 흑화랑 사케. 사케를 잘 지켜보라 했잖아요? 그 아까 봉, 처음에 스토리 중에 봉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봉의 재단이 있었죠? 이제 그거 구슬 결계했는 거 깨졌죠? 그건 이게 저 죽음의 바다였고 해신이 잠들었을 때 공주 두 명이었고 다치미야씨 공, 공주님은? 이젠 괜찮아요 도사제거 하이했어요 에, 에, 하, 하이? 네 그래, 다행이다 와다노라너 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니? 뭔가 엄청 안 좋은 얘기가 들어요. 에? 어허. 어허. 와다노아라, 왜 그래? 와다노아라. 왜냐면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와다 놓아라 와다 놓아라 아, 아, 아. 정신 차려 봉인을 얘한테 예, 몸에 대해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알려줄게요. 저 다리 봉인입니다. 저 다리 깨지는 순간 봉인이 풀립니다. 저게 다리, 마누라이 전체를 지켜주는 거였는데, 저게 봉인 시켜 놓은 건데, 저게 깨진 겁니다. 깨지면서 죽음에 있는 그또 다른 공주 있었죠. 그 공주와 이제 그 애들이 나옵니다. 응와타친 갑자기 뛰어나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어.. 뭐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그.. 글로리가 대보사님의 뭐가 있어? 에? 네 바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어. 쫓아가자. 기다려 와도노아라. 와도노아라. 내가 분명 기억하랬죠, 샤키를 부시 모르니까, 하나 더. 사케를 잘 기억해요. 그, 백상어가, 인간 모습으로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인간 모습 저기 방금 그 누구였어? 잘, 잘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자, 이제 코회상에 도착이야. 아기 상가뚜르두뚜르 여운 뚜르두뚜루 섯석 뚜르두뚜루 아기 상아 삼맥이지 않아? 역시 저 녀석이 에? 네 바로 저 앞에 사케가 있습니다 야, 와다노아라, 오늘 밤또 예, 다리 예쁘네. 어째서 샤키씨가 여기에. 후후. 와다노아라, 와다노아라, 오지 마. 사, 삼했겠지 상계보다 빨리 왔구나. 에? 뭐. <웃음> 이비트 자지 말이지. 아, <웃음> 설마 이렇게 가도해줄 생각지 못했어 하하 <웃음> 슬떼 없이 파라기였네 닥초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두 너랑 요모들 쟤는 말이지 초상어는 말하지 않은게 아니야 말할 수 없던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농담한게 아니야 그래 배신자는 처상어가 아니란 나야 죽음의 바다에 건성은 바로 나야.